그래서 아 해야 끝나요. 아 하고 무릎 쳐야 끝나요. 이거구나. 별거 없네. 이렇게 돼요. 별거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확철대오했다. 별거 없죠. 그냥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제 힘든 일 터져요. 그럼 별거 없나 별거 없죠. 깨어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선정과 지혜가 늘 흐르는 사람 어떻게 돼요? 늘 흐른다는 경지가 늘 선정 속에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참나가 늘 원래 흐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쵸?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참나가 늘 흐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강도를 높일 수는 있어야 돼요. 거기서 자유자재 해야 돼요. 그럼 아직 확철되고 아니죠. 장애가 있다면. 자유자재는 하지만 늘 참나 상태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또 세속의 세계를 신경쓰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신경쓰면 이만큼 신경 못 쓰시는 겁니다. 마음은 별수 없어요. 참나만 보고 싶다. 세상 일에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별수 없어요. 세상 일에 신경을 더 쓴다. 참나가 덜 느껴져요. 별수 없어요. 확철 대오자는 참나가 어디 가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선정과 지혜의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보니 그렇, 그러니까 그런, 그렇구나 하고 아시게 된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눈 뜨고 있다는 게다 참나 적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어디 갔다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깊은 선정은 아니어도 또 지혜도 그래요 지혜도 항상 함께 간다는 게늘법공을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법공 이 사람도 나랑 둘이 아니고 이 사람도 나랑 둘이 아니고 실체가 없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 그런 비유 들잖아요 중력을 늘 신경 쓰면서 합니까 중력 중력 조심하자 중력 중력 잊어버리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죠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해서 가시죠. 한 번도 중력, 중력에 대해서 오늘 하루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저기 벼랑에 있는 길 걸으면 조심해서 걸으십니다. 떨어질까 봐, 낭떨어지 제가 중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지만 여기서 오, 아, 조금 이따 내려갈 때 조심해서 내려갈 거예요. 마찬가지 지혜라는 게 돼요. 아공복공이 지혜가 딱 진짜 여러분께 돼 있으면요. 계속 곱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곱씹기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곱씹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참나가 늘 흐르는 게 아는 거랑 같이 가요 왜? 참나 참나 상태에서 계속 참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의 모습이 지혜이기 때문에 설명해 놓은 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게 하나가 되면 그냥 깨어서 세상을 보기만 해도 이 지혜는 항상 함께 가요 이해되세요? 그냥 깨어서 이 펜을 보시면 벚공의 지혜까지 이미 거기 들어 있다고요 말로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삶의 중요한 순간에 늘 깨어서, 깨어서 삶을 대하게 되고 깨어서 대함과 동시에 반야바람이 출동해 버려요. 그냥. 이체는 참나, 참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가려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이게 정해상수가 갖추어진 일주보살. 일급 보살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뭔 일이 생겨도 다 참나한테 맡겨버리고 선정 측면에서. 지혜 측면에서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살아가요.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삶에 그게 그냥 이제 베이스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실감나게 이 확철대호의 경지나 일주보살의 굉장히 설명한 경이 없어요. 제 얘기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현실적으로 할수 있게 얘기를 해야죠. 경은 말로 몇 마디 말로 설명하다 보면요. 이 과장되기 마련이에요. 실제는, 실상이 이래요. 늘 흔들리세요 일주보살도 늘 흔들려요 마음에 생각감정오 가면 늘 요동해요 요동하는데 요동 여동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요동은 성인도 해요 요동하는데 성인들은 빨리 진압할 뿐이에요 요동하는데 그러면 일주보살은 뭘로 진압해요 주인공한테 맡기면서 주인공의 작용이라는 식으로 이 사, 상황을 보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씩 흔들리는 건다 똑같이 마음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할.